시작할게요 TMI 쇼첫 번째 TMI 질문입니다. 네. 야. 어쩌나 뮤직 비디오에는 구름 위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몸을 기대거나 안고 있으면 구름처럼 부드럽고 말캉말캉한 세븐틴의 살결 미남 멤버는 하나 둘셋 우지. 오, 아, 거의 만장일치 인데요? 와 거의 뭐 그러네요 네, 네. 자 좋습니다 두번째 TMI로 바로 가볼게요 네. 뮤직비디오를 보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문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있는데요 네. 마치 천국에 들어가는 느낌이 있었어요 와. 안에 들어가서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음식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질문합니다 네. 김밥 해분에 가면 가장 많이 시키는 것은? 나의 최애템은 뭔가요? 네 저는 김치볶음밥에 김치를 추가해서 먹습니다 <웃음> 오. <웃음> 진짠가요? 네, 네, 네 진짜예요. 다른 분들은 진짜요. 뭐 어떤 거 드세요? 최애 메뉴? 어 저희도 원래 김치볶음밥을 좀 자주 먹고 네. 그냥 좀 특이한 메뉴를 원하는 멤버들 돈까스 오므라이스나 아니면은 뭐 갈비탕, 육개장, 냉면 뭐다 시켜 먹긴 하는데 호시 형은 정말 특이하게 김치볶음밥에 김치를 추가해서 좋아. 먹어요. 김치를 순영 씨가 총 쏘는 신용을 하면 폭죽이 빵 터지는데요. 네. 최근에 나를 빵 터지게 했던 멤버는 자음 이. 있나요? 저 하나 있는데요. 어, 디노 네. 씨. 어, 있어, 있어? 아, 제가 연습을 저희 연습을 하기 전에 그 대표님께서 그도겸이 형을 보고 야, 너 허벅지가 진짜 좋다. 이러시니까 갑자기 뜨너 <웃음> 씨도이형이 입고 있던 바지를 걷더니 제 허벅지가 좀 그랬습니다. 러지고요 진짜 해명해 주세요. 어떤 일이죠? 아, 사실 대표님께서 허벅지 몸이 좋다. <웃음> 라인이 칭찬해 주셔서 네. 마침 반바지 입고 있었거든요. 음... 딸좀 받들 거지면서 거면서 이렇게 좀 자랑을 해봤습니다. 말벅지 <웃음> 아, 네. 그, <웃음> 말벅지.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뭐 어떻게 뭐 공감을 해 드릴 수도 없고, <웃음> 네. 제가 그런 데 <웃음> 네, <그럼. 웃음> 네. 김수현님께서 원우 오빠 해산물 못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한 방송에서 타코야키를 먹는 모습을 봤어요. 음, 음. 혹시 타코야키 <웃음> 안에 있는 문어는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아, 어, 제가 아마 타코야키 안에 문어를 빼고 이제 그 빵만 먹었을 거예요. 음, 아, 네. 진짜. 맞 아, 아, 아. 따로 만들었어요. <웃음> 아, 네. 절반이 없는데 님께서 숙소에서 멤버들이 탐내는 것 같은 내 물건이 있다면 아. 러분거 아아 있으신 분이요? 아, 어, 제가 제 숙소 숙소 제방 안에 냉장고가 있거든요. 네. 네. 멤버들이 제 음료수를 <웃음> 탐내는 것 같아요. 아, 방 안에 네. 냉장고가 있어요? 아, 네. 저 미니 미니 프리즈. 와. 아, 미아 냉장고요? 야, 네, 미니 냉장고. 약간 방을 네. 호텔처럼 꾸며 놔 가지고 너무 <웃음> <진짜 왜 ,ES> 깨끗해요 진짜, 진짜. 지연님은 서른 어, 한가지의 맛을 파는 아이스크림 중에서 아, 어떤 음, 맛을 그래. 제일 좋아나요 아, 체리 주빌레 네. 아, 체리 주빌레 민트초코 어? 아닌가요? 민트초코! 민트초코 min 사랑해요! Mint, 민트, 아 여기 민초파가 ]凌. 있네요 그래도 <웃음> 엄마는 외계인이니까 <위 Thinking. 웃음> 아~~ 어머님는 외계인 어머님이 외계인 어머님 외계인 어머님 외계인 어머니 외계인 됐습니다 어머님이 외계인 자 호연님은 세븐틴 내에서 가장 운이 좋은 멤버는? 아, 윤정는정정들 치스가 습니다금해요 100, 100, 100, 100, 100, 1 0는한 달에 1 0 바뀌어요 이번0에0 0 100, 100, 100, 100, 1 0오 100, 100, 100, 1 0 100, 100, 1 0요요0 0 100, 100, 100, 100, 100, 이0 0이미지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 100, 100, 세븐틴의 TMI, 세븐틴은 샤워할 때 뭐부터 씻는지 궁금해요 얼굴, 아, 머리, 머리 처음이다 이거 말해도 돼요? 아니아뇨 아니, 아니. 오빠들 얼굴? 비밀이야 오빠들 아, 비밀 아, <웃음> 아 오빠들 비밀이야? 나, 나, 머리부터 감는다 나도 머리부터 감는데 머리부터 저도 머리부터 감아요 말해도 되는 거예요? 나는 <웃음> 나도 <웃음> <난> 비밀 할래 <웃음> 붕어빵 먹을때 꼬리부터 먹는다 아니 머리부터 먹는다 하나 둘셋 머리 어? 다들 머리부터 드시네요? 꼬리를 마지막에 먹어야 맛있다 머리머먹어지꼬리 마지막에 먹어야 머리에 아는구만 꼬리는 마지막에 먹어요 마지막에 싸게 먹삭함이그 다사카미 빵그 따르르 알잖아 아니 꼬리부터 드시는 분 없으세요? 저요 어저죠 꼬리부터 먹단 말이에요 민지용, 국수, 디끝아 그렇습니다 존나 얼마나 이지였잖아 배고픈 매일 매일.